안녕하세요. 베리다육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암다육농원의 화분들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2 0 0 0원부터 만원까지 다육이 심기에 아주 적당한 다양한 화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인터넷보다 싸요. 구경하시고마음에드시면구독과좋아요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색감은 여러 개가 있답니다. 2,000원 하고 야. 이렇게 생분여이2 0 0 0 요렇게 생긴 아이도 얘도 2천원 너무 예쁘다. 2천원 너무 괜찮지 않나요? 너무 괜찮다. 얘도 2천원 얘도 2천원 요렇게 생긴 얘도 2,000원 색깔 요렇게 생긴 색깔도 있어요 2,000원 요렇게 생긴 아이도 2,000원. 어, 너무 괜찮다. 음, 너무 괜찮아요. 2,000원 아이들. 어, 너무 괜찮다. 2,000원 아이들. 초록이도 있죠. 2,000원. 너무 괜찮다. 아, 2,000원. 3,000원아이 약간 롱화분 약간 롱화분 3,000원 야 너무 괜찮네 3,000원 색감은 여러가지 이런 색깔도 있고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고, 3,000원 아이들, 3,000원 아이들, 3,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면서 저렴한 아이들. 음 색감은 이렇게. 색감은 이렇게 여러가지 또이런아이 색감은 이렇게 여러가지 꽃무늬가 있는 아이 3,000원 3,000원 삼천 원. 얘도 삼천 원. 삼. 뭐 나이? 마흔. 굉장히 넓어요. 제 손으로 한 뻥! 한봄이 되는 아이. 마안는원 3000원 3000원 농분 <놀분> 5 0원 색감은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어, 이렇게 생긴 예쁜 분 농분 2,000원 이쁘죠? 엄마 예쁘다 이렇게 생긴 아이도 2,000원 6 0원 배처럼 생겼죠? 아, 뭐 닮았다 해야 될까? 아, 이쁘다. 색깔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긴 아이. 또, 이렇게 생긴 아이. 긴롱분 6,000원. 아. 아, 너무 괜찮다. 색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칠천 원. 6,000원 세컴은 요런아이 5,000원 어 너무 괜찮다 5,000원 색감이 이런 색깔 이렇게 진한 색깔 오천 원 이런 색감도 있답니다 색감이 아주 다양해요. 요 아이들은 7,000원 아리모 양으로 생긴 아이 7천원. 7천원. 3천원. 색감은 이렇게 여러 종류 어른 색감도 있어요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런 4,000원 꽃아버 이가 되던 아이 귀엽다. 구천 원.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눈이 박혔어요. 구천 원. 음, 부엉이. 부엉이 하번. 오, 커요. 사천 원. 야. 색감은 이렇게 분홍 파랑 4,000원 아 길다 롱합은 4,000원 색감은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모든 색깔도 이건 얼마지? 2,000원 음, 여러 꼬맹이 2,000원 귀엽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